오늘 날씨 되게 좋다. 와. 맞아. 와, 저기 예쁜 꽃 많다. 저기 예쁜 콧 보러 가자. 일로 가자. 을먹 음. <웃음> 이거로유혹하고 있다. 이 카페가 애리야 어? 비었다 카페가 오면 이때 우리는 가야해 카페로 응? 어. <웃음> 너무 좋은가 봐테이 찍고 예쁜 짓테이 예쁜 짓아 <웃음> 너무 예쁘다 꽃 되게 이쁘네 해리야 여기 꽃 되게 이쁘다 이꽃이꽃 이쁘네 어리꽃장꽃도이쁘다 먹고 <웃음> 안녕! 그래! 파이에나가 귀엽다고? 엄청.. 생각보다 너무 커서 엄마 깜짝 놀랐어 여기 동물원인가봐 혜리도 페리, 안 하죠 <웃음> <웃음> 안 하죠 어 뭐야 뭐안할야뭐야뭐니 <웃음> 뭐야? <언니도> <웃음> 안 <웃음> 안 <웃음> 뭐야, 뭐야? 질투해, 질투 <웃음> 뭐야 언니, 언니랑도 안 하는 거면서 <웃음> 어머 뭐야 <웃음> 자기가 안아 <하는> <웃음> 어, <뭐야? 웃음> <웃음> 아, 그런 거구나 <웃음> <웃음> 너가 먼저 앉지는 마. 내가 안을 거니까. 강변역 <웃음> 근처래. 아, 진짜? <웃음> <웃음> 가자 가자! 가자! 가자! 뭐가볼 옆쪽으로 응나나 뭐야? 태리 일로 와! 뭐야? 응? 가자! 우리 거기서가래니까 우리 이거 액자처럼 나오는 건데 해리가 많이 아담하네. 해리 어디 있어? 해리 있다. <웃음> 크나트 아이 바라 하트 하트 <웃음> <웃음> <오>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 다다 버라한테 한마디 해볼래? 안돼. 물려 버라한테 말 시키면 물려? 윙하고뭐 하고 있나? 빵이 끼길 중. 아마 이봐. 나가. 이보티콘 <웃음> <비포티콘> 아니야? <웃음> 갑질하는 여배우 <웃음> 입이 더 나와야 돼, 삐진 연기하려면 오케이 오케이 컷! 수고하셨습니다 <웃음> 수고하셨어요 네. 네, 이제 퇴근하세요, 가세요 안녕 가세요. 장배우씨 여기요 <웃음> <웃음> 표정 해볼게요 She's out. 멀리 있어야지 살살 던져 어. 어. 차렷 열중샷 차렷 경례 생글 생글 바바바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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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까가 너무 좋은 거에요? 응 <목소리> 희미해지는 우리 사이의 사랑은 여전히 그자리 워타임에도 어, 어. 알고? 어 근데 모르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? 모르는 거 있나 한번 봐보자 아닌데? 참외는 뭐야명영 참외 나올 거야 아보 뭐. 응